갑은 서울의 주영업소를 둔 을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일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재정 악화로 입주 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을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,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입비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은 위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? 법률사무소 아시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보다는 사건의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.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가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여 진단하여 드리기 때문에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만을 낭비하기보다는 가용성을 선검토한 뒤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